이번 강의는 글자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캡컷을 알게 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가볍게 할때 썼었는데 캡컷이 워낙 기능이 막강하고 또 다른 컴퓨터용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기능 위주로 캣컷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캣컷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어, 이 캣컷의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겁니다. 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 글자는, 글자 애니메이션은 캣컷이 애프터 이펙트 보다 쉬웠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잖아 요 그죠 자 이게 이번에 샘플이 될 건데 실제로 글자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프리미어에서는 글자 애니메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통째로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낫자가 애니메이션 되는 기법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원래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작업들을 했는데 그 애프터 이펙트도 글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컷은 신박하게도 글자의 낫자 애니메이션 하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자, 하나는 인아웃이에요 자, i 이라는 거는 이 캣컷은 애니메이션에서 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은 없다가 생길 때를 말해요. 자, 이런 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글자가 여기가 스타트하는 순간이죠. 스타트하는 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의 애니메이션을 여러 종류를 골라서 하나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웃입니다. 글자가 화면에서 없어지려고 할 때쯤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건지를 고를 수 있어요. 이걸 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이 글자 클립의 길이만큼 다 적용되는 거 있죠? 얘를 이제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건데 이미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선택을 하고 글자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인, 아웃, 반복이라고 돼있죠 자, 인, 아웃과 반복은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인, 아웃을 같이 쓰는 건 되는데 반복을 거기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인 구간이에요. 제가 글리치라고 최근에 추가된 글자가 바작바작바작 바작, 바작 이렇게 빛나는 마치 매트릭스 같은 그런 효과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그리고 아웃에 가서는 이 빨간 구간이 아웃인데 글자가 우두둑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자 속도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의 위치로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하면 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반복. 반복은 자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죠. 낱자로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장 통째로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하는 것도 다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 기능들을 한번 금방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위에 글자를 올려도 되지만 저는 그냥 깔끔하게 글자만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동영상에서 검은 바탕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검은 바탕을 가지고 오면 3초가 세팅이 되는데 저는 얘를 한 6초 정도로 세팅을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두개를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뭐 아까 제가 적은 것처럼 자 캡컷 한번 써볼게요 애니메이션이 자 글꼴도 한번 바꿔 볼게요 쓰는 김에 최근에 제가 이런 글꼴 한번 깔아 봤거든요 자 글꼴을 하나 골라주고 사이즈도 좀 줄일까요 좀더 길게 문장을 쓸게요 패컷에서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자 그리고 뒤에도 제가 문장을 쓸 건데 자, 여기다가 문장을 다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뭐 연달아서 쓸 때는 이런 방법도 선호해요 자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길이를 늘려 놓고 이 정도에서 분할을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고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다시 쓰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저는 선호합니다. 이게 좀더 빠르거든요. 애프터 이펙트 보다 쉬워요. 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앞 구간에 애니메이션 한 적용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글자 속성에서 서브메뉴 중에 애니메이션을 고릅니다. 그리고 인에 들어가서요. 한번 눌러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통채로도 되고 따로따로도 되고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고르시면 위로 다다닥 하고 튀어나올랐죠? 나요거 쓰고 싶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동안도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아웃에 들어가서 자 사라지는 효과 중에 무언가를 하나를 골라주고 적당한 시간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서 유지하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두번째 구간에는 반복도 한번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반복 가신 다음에 이 안에 여러가지 반복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그 그 중에서 저는 파동이란 걸 한번 골라볼까요 출렁출렁 거리는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렁거리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글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자 나는 만약에 반복까지 여기 같이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면 안된다고 했죠 자 만약에 반복을 무언가를 여기다가 하나 넣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제가 넣었어요. 속도는 좀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복만 나오고 기존에 있던 거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혼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두 번째 문장에다가 제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키프레임 하나 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키프레임을 또 하나 걸었습니다. 두 개를 걸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를 화면상에서 여기쯤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를 화면상에서 여기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글자 스타일에 들어가가지고 글자의 색깔이 색 그게 텍스트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 불투명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글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글자가 출렁출렁출렁하면서 점점점점점점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애니메이션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키프레 임 애니메이션하고 어, 그냥 안에 내부적으로 원래부터 하던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어,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이죠. 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그냥 글자만 자막처럼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굉장히 주목도도 높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텍스트 애니메이션 캣컷이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에펙에서 수동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럭 걸릴 수 있는 게 가장 창의적이고 예쁜 걸 만들 수 있겠지만 버튼 하나로 뭔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두말 않고 캣컷을 추천합니다 뭐 에펙이라든지 혹은 프리미어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텍스트만큼은 저는 자막을 넣는 기능이 있죠 자막만큼은 에펙을 한번 써 보셔라 그럼 확실히 영상 편집의 시간이 줄어든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캣컷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들기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